자 그러면은 살살 스타트를 해봅시다 자 열심히 토벌올인 하면서 오랭얘기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100개 먼저 가도록 할게요 가자 100개 요건 요거 뭐 요거는 살짝 기대를 안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히긴가 와, 난, 진짜, 꽃기, 매번 사는 사람들, 신기해, 신기해. 이거 좀 현타 오지 않나요? 이렇게 뜨면은. 아, 근데 이런 식이면 100번도 금방 가겠는데? 벌써 5번 남았어? 야, 오, 기거 보급이잖아. 1번이네? 이거 희귀. 아, 와, 다 와, 닭깡? 심한데? 야, 희귀는 하나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희귀. 아, 참네. 와, 이거 다, 이거 닭깡이야? <웃음> 지금 70개 돌렸는데 다 깡이야? 씨, 어이가 없네. 아, 역시. 탈것수완수에는 지르는 게 아닌가? 아, 그냥 스킬이다 살걸. 스킬하고 마석 살걸. 와, 씨. 80번. 이제 90번째에요, 90번. 응, 없죠. 마지막. 마지막은. 이대로 좀 해봅시다. 응, 없어. 아, 미쳤네. 자, 이렇게 무과금이 났습니다. 100개 순식간에. 100개로는. 택도 없네 이제 와.. 자 이제 저 100개가 밑에 장판으로 잘 깔려 줄지 아.. 희귀 하나 는 나올 줄 알았는데 너무 큰 기대란 건가? 몇개 나오냐 앞서 야씨 76개? 이것밖에 안돼? 55개 50개 어? 이번에 좀 많네 50개면 자 1번부터 빠르게 돌리도록 할게요 고급이 4개 50개에서 4개면 살짝 좀잘 나온 삘인데 오늘 동료가 좀 고급이 잘 나왔어요 어차피 동료 같은 경우는 희귀만이라도 중복 안뜨고 좀 장판 채워주면 좋은데 어 뭐야 영웅 도전 가능하네 아 오늘 동료 영웅 도전 어... 가능합니다 이거 왜 가능하지? 언제 중복 이렇게 떴어 자 다음 소환수오 고급도 뭐 많다잉 오좀 고급 잘 나왔어 마지막 한개 아.. 마무리가 안 좋네 야 76개? 76개에서는 어 좀.. 녹차가 좀.. 있네 괜찮은 편이네 아.. 매지션 PVP요? 어.. 좀.. 별로입니다 이거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래도 매지션이 그래도 쿨타임이 제일 길거든요? 와.. 10개야? 어차피 종료는 기대 안했구요 원래 모으는거 자체가 힘드니까 소환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자 이거는 조금 신규 새로 추가된거 나와서 좀 장판이 됐으면 하는데 오케이 말하자마자 장판 한개 나옵니다 희귀 장판 한개 어 비즈 중복이네 으... 자 없나요 또? 없나요? 이건 고급이잖아. 이에 꽝이네. 어오 뭐야요? 와 시간차 공격. 야 진짜 끝날려고 할때 나오네. 아두 어, 개. 양호하죠. 1 0 개에서 두 개. 완전 썸영인데자 여기서는 오늘은 오늘은 가운데부터 가겠습니다. 항상 왼쪽 오른쪽 갔으니까 오늘은 오른쪽 왼쪽. 오 뜨나? 이거 뜨나? 이게 뜨나? 설마 셋떡 꽝이야? 됐다 꽝이네요. 어이세 개를 합쳐서 한 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있는데 일단 있는데 있는데 있는데 없네요. 어 오케이 일단 중복한개 떠가지고 아두개 떠서 일단 영웅 도전은 가능합니다. 어 다행이다 중복 떠서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아 이거 언제 이거 쓰냐 이거 네 개는 아, 다섯 개네. 아펜터곤한 개가 네개네 개. 네 개. 아 지금 장판 좀 채우자. 아안 뜨네. 다음은 동료. 가장 전투력이 확 오르는 게 동료죠. 자 여덟 개인 게 아쉽지만 이 도전. 자 아, 여덟 개면 어떻게 가 되지? 아 삼돌 삼돌 3자3 3 3 3 하나 줘 하나 제발 하나 하나라도 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어 뭐야 두 개? 두개두개 좋습니다. 두개 오, 오늘은 뭐야? 개수 작은데서 잘 뜨네. 여기 하나 더 주나? 빠른데, 빠른데, 빠른데, 빠른데. 빠른데. 야, 원래 빠른면 주잖아. 아이씨, 빠른데 안 줘? 한번더 가능. 와, 두 개. 개이득. 근데 저거 중복이에요. 아쉽지만. 장판. 장판. 장판 떠라, 장판, 장판. 존트럭 좀 올리자, 장판. 펭귄 펭귄, 펭귄, 펭귄, 펭귄, 펭귄. 아이씨. 아, 뭐야. 마지막. 마지막, 끼기 도전. 어, 일단 희귀 있어요. 하나인가? 어,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 이블린? 중복, 중복, 이블린? 없네요. 오, 몇 개야? 둘, 넷, 여섯. 오, 대박. 영웅 두번 도전? 와, 이게 중복 두번뜬게 컸네. 대박이다. 영웅 성주로 두 번이나 도전하네. 오, 완전 개이득인데? 아, 좋다. 아, 느낌 좋아요, 오늘. 영웅. 아, 느낌 좋아. 영웅 좀 나올 필인데 오늘. 자, 그럼 대왕의 탈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탈 것, 탈 것. 탈 것은 장판 좀 있어요. 아직 이번에 신규로 나온 거. 이게 없긴 한데. 일단 탈 것은 저도 뭐든 나오면 좋습니다. 장판을 깔아야 되거든요. 일단은 11개보다 더 많은 걸로 예상되고요. 자, 가자. 탈 것. 11개는 항상 지그재그. 지그재그. 좋아, 좋아, 좋아. 어, 위에 늑대, 늑대. 늑대 늑대 늑대 희귀 늑대 희귀 늑대 희귀 늑대 오케이 여기 한개 떴어요 오케이 칼로스 장판 장판 좋지 전투로 올라가니까 좋지 좋지 없나 조용한데 조용한데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아한개자첫 스타트 한 개입니다 다음은 거꾸로 솔직히 이거 까는 건 의미는 없긴 한데 그냥 기분이죠 어 그렇지 그렇지 어 좋아 두개 중복 야 칼로스 중, 와, 대박이잖아, 이거. 칼로스 3개. 중복 세개 이것도 영웅도전. 좋아, 좋아, 좋아. 오, 오늘, 뭐야, 영웅도전 좀 많이 하겠는데? 다음, 다음. 자, 제발. 전투력 좀, 전투력. 제발. 늑대야. 아니, 이거 늑대 확률 방유럽... 로안 주네? 자, 이거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음, 이번에 거꾸로 가야겠다, 거꾸로. 거꾸로 여기 3개 먼저 까고. 자, 자, 자, 여긴 없나요? 오, 뒷늦게 한개 터지고, 전투막. 오케이, 또 중복. 아. 아니, 근데, 신규 탈 것이 안 나오네? 신규 탈 것. 아이 없다. 에이. 몇번 도전인가 봅시다. 둘넷 여섯. 오, 이것도 두 번. 야, 오늘 처음인데? 한달 해서 두 개씩 나온 거 처음이다. 두번 도전. 아, 하긴 탈 것을 내가 샀지 참, 백 개를. 어 굉장히 느낌 좋아요, 오늘. 자, 얘 어차피 도전 한 번이니까. 아 아니다 두 번씩 되니까 한 번씩 돌려야겠네 일 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환수 한번동료한번탈것한번 이렇게 한나씩 할게요 자 영웅 도전 영웅 도전 갑시다 한개한번 도전입니다 이거는 자 제발 있어라 제발 제발 어? 호마 포마. 호마랑 뭐지 렌티? 세개세개세 개, 세 개. 세 개나 있는데? 저기요. 너무 조용한데요. 에 위습 에이 아또 위습이야? 씨. 아 진짜 또 위습이야. 아 좋아. 얘가 뜨면은 개이득이지. 무과금 첫 영웅이거든요. 얘가 뜨면은. 아직 무과금으로 영웅 동료가 뜬 적은 없어요. 자 얘까지 영웅 떠주면은 진짜 무과금으로 하나씩 다 맞추는데 가자. 자 여기 가자 가자. 영웅 가자! 가자! 오케이 슈릴 슈릴 슈릴 좋지 슈릴 좋지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떠라 야 슈릴 두 개면 떠야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슈릴 아니 이거 뭐였지 이름이 슈릴 맞네 아슈릴 맞잖아 맞지 슈릴 슈릴 맞네 야아 내가 그렇게 애타게 부르는데 안 나와 아니 리스트에 똑같은 게두 개나 있는데 어떻게 너만 딱 피해서 나오니 아 이거 명중 성벽 붙어서 좋은데 아 진짜 이렇게 안 준다고? 자, 다음은 탈거 음... 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자 장판 어차피 영웅 탈 것은 1티어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웅만 떠주면 됩니다 영웅만 과연 8개월만에 아니 7개월만에 다시 떠줄 것인가 1월달 나오고 한번도 안 나왔거든요 자, 가자! 옳지 퐁퐁로드 팔로스 아 근데 저, 회전 속도가 많이 느린데? 뒷넘게 뜨나? 뒷넘게 뜨나? 아, 진짜. 아, 마음에 안 드네. 아, 하. 아. 탈것연속으로 갑시다. 야, 놓고. 칼로스 가운데 놓고. 오른쪽에 위니. 자, 가자. 영웅. 영웅, 영웅, 영웅. 뭐라도 좋으니까 영웅 터, 제발. 이 영웅만 터줘, 영웅만! 영웅만! 오! 신규, 신규, 신규, 신규, 신규!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떨어. 아, 왜 이렇게 느려, 회전이. 제발, 그럼 장판, 장판 떠. 아니, 중봉 말고 장판. 아, 씨. 전투력 하나도 못 챙기네? 아, 진짜, 아, 씨. 아, 짜증나, 씨. 자, 동료. 마지막 동료. 아, 제발. 전투를 어떻게 1도 못 챙겨. 아, 그건 아니잖아. 어? 그건 아니지. 영웅, 영웅 저 영웅, 제발. 자, 동료.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가자! 오케이. 오, 뭐 많다. 두 개. 라시트? 라시트인가 얘? 스나? 아, 왜 이렇게 회전이 느려? 아, 진짜. 아, 이블린 아, 여기서 나오면 안 되지, 이블린 아. 아, 개 짜증나네. 와. 와, 이렇게 전투력 진짜 1도 안 오르고 끝났습니다. 와. 아, 내 돈, 씨. 역시 탈 것엔 쓰는 게 아니야. 탈것뽑기는돈 쓰는 게 아니야. 역시 아 아니 백 개라서 전 트럭이라도 챙길까 했는데 와 아, 이거 진짜 개 짜증 나네. 아.